어. 어 나이스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제휴파도발송아 내가 있으면 나도 저도, 데도저 들어와. 저도, 저도, 저개 저도, 저도, 알도 저도, 저도, 아알았도붕대 개매. 저도, 저도, 저도, 저도, 존나 결벽증 환자처럼. 여기 들어와! 모두 What do you f 겐기 생겼대아 <웃음> <웃음> 하필 나 없을 때아 치카라가 미나 기택쿠루 <웃음> 에르드 <에레스> 문제 개네. <웃음> 아 이거 힐벤 맞아서 어쩔 수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나만 이렇게 <웃음> 더워? 뭐야 <웃음> <웃음> 나만 이렇게 더워? <웃음> 모양! 나만 이렇게 더웡? 모양! 나만 이렇게 더웡? <웃음> 모양! 나만 이렇게 더웡? <웃음> 그 아티스트 그 자체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너스로 맥크리 허버허버 허버, 성대모사 그지응 <웃음> 아, <웃음> 음, 어쩔 수 없었다 숭고한 희생이다 응, 응. 이것도 맹취 쓰겠구만 안올줄 알았는데 안 왔네. 데아잠친다가 아니고 덮친다네. 걱정 말고 싸워. 걱정 <목소리도> 말나 똑같네. 캬캬캬캬. 불싸장좀오조어요막판에 감사 감사. 피해 왔어요 저는 어쩌고 발사 아 그래? 화밤 하면 재미없대 <웃음> 그럼, 금토해 밤역 <화목> 말고. <웃음> 아이고, 재밌다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하! 나이스. 피하는 거 지렸다. 대기깨은 삼킨다. 아 덮친다구나. 아, 잠잠잠. 아까 아까도 삼킨다 했는데. 나는 시간 63. 알아서 붕대 감아. 알아서 붕대 깨아 야.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죽지 근데 응. 아씨 에반데 이거 리얼? 아 네네네네네네. 그치, 시발. 와, 가지. 아, 씨 이거 둘도안막할수 있었는데 씨. 아주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넌 완전히 치유됐다. 넌 완전히 치유됐다. 아저 저, 저, 저 잠깐만요. 안 치유됐어. 비켜 비켜, 비켜, 흐 u 헤, 헤, 헤. u n t i e This is. He 가지마 저기. 여기 저기 있대 여기에 저기가 있다고? 와우 여기에 저기가 있대요 짱이다 너 어디야? 여기야 어디냐고 여기라고 뭐? 어디라고? 여기하고 야그런 것만. 그래도. 아 o 아까워라. <웃음> 왜이이이 bees b oy Oxide This i l a k e t i t a o 다아 e o 미 s s r d a 노려 위부 들어가야 돼, 위로 들어가야 돼. 오야야야, 나 희종. 나이스. 아우. 저기요. 에? 에? 아, 감사합니다. 200% 파티스트 그 자체였다! 파티스트 그 자체였다! 맞다!